<웃음> 예, 안녕하세요. 그어 R을 가지고 어떻게 디버깅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예, 이렇게 스크린캐스트를 좀 올려 봅니다. 예. 뭐 예. 어. 하, 음. 저 R을 가지고 디버깅을 할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함수를 함수를 디버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만든 함수들, 특히 패키지를 사용할 때뭐 에러가 나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이제 그 디버그 디버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만든 함수는 이제 편집이 여, 여의치 않으니까 네, 디버깅 코드도 넣기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디버깅 함수들을 아래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리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가지고 아래의 어떤 기본서를 어느 정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함수가 트레이스백이죠. 트레이스백은 함수가 서로 이제 호출되는 어떤 그 호출되는 순서들이 콜 스택에 쌓이게 되는데 이제 콜 스택을 트레이스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함수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위해서 함수 하나를 만들어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인자를 받고요. k라는 변수는 y z의 통역값을. 이거는 z하고 k의 합을. 뭐 별로 의미 없는 어떤 그런 함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러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크를. 가겠습니다. 이 함수는 7, 이 스탑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호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류 해가지고 이렇게 에러가 도출이 되죠. 스 r a c e 을 하게 되면, 네, 이런 형식으로 스탑에서 에러가 나왔다는 스탑 함수에서 에러가 도출되었다는 어떤 그 코드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트레이스백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경우, 많은 어떤 버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복잡한 함수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임시 변수들을 중간 중간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z 하고 K 같은 어떤 변수들 심지어는 입력 인자들도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브라우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시점에서, 브라우저 코드가 있는 시점에서 함수를 멈춰 서서, 이전에 평가됐던 어떤 그런 어떤 변수들을 리뷰해 볼수 있는 어떤, 어떤 기능을 예,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즈라는 어떤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브라우즈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일곱 번, 지금 요 라인에 이제, 지금 현재 실행이 되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Z하고 K는 존재하겠죠? 오브젝트 리스트를 보기 위해서 LS를 공격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K라는 곳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변수들에 대해서 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실행을 계속 시키던지 아니면 다음 스텝을 진행할 을 건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 실행하다가 중간에서 나오는 게 나을 건지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속 실행을 하고 싶다면 C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다음 넥스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고 싶다. N. 이 브라우지 모드로 그냥 멈추고 함수에서도 나가고 싶을 때 큐라는 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n을 사용해서 리턴문을 아 그럼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이 정상적으로 되죠. 뭐그 디버깅 다 끝났다면 좀 브라우즈 코드를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음, 음, 여러분들 이 만드는 신 함수를 디버깅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함수는 이제 브라우저 코드를 넣기가 좀여의치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함수를 소속들이 그 볼수 있기 때문에 아래서는 이제 함수를 복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디버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죠. 예 그리고 좀 현명하지 못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 자체를 디버깅 모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그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버그라는 명령어를 풀하는 함수를 디버그 모드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적으로 풀한 함수를 인자를 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라인부터 디버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변수들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라인이기 때문에 입력 인자만 있겠죠. 다음번째 라인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될 예정이고요. 되면 네, Z라는 변수는 이제 생성이 됐겠죠. 뭐 이런 형식으로 C라는 명령어는 이제 끝까지 다실행킨다는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어, 브라우저 모드에 진입, 진입을 바로 시켜서 네, 변수들을 직접 처음부터 예, 확인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뭐예 그리고 이런 어떤 디버깅 모드를 해제하고 싶을 때는 디버그 라는 사용하시면 디버깅모드에서 이 함수 해제가 되겠죠. 하지만 함수가 굉장히 길 경우에는 이런 디버깅 모드를 사용하기에 좀 여의치 않겠죠. 처음부터 계속 트레이스업을 해나가는 게 예, 똑똑하지 않은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직접 주어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에 그 특정 코드를 삽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서. 이게 그게 바로 trace라는 함수인데, 뭐 이런 함수네요. trace라는 함수인데, 이그 함수는 이 trace라는 함수는 어디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걸지,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특히나 뭐, 어디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정하려면, 이제, 실제 함수 객체의 객체, 아래 로딩된 함수 객체의 그, 라인 넘버를 알아야 됩니다. 라인 넘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라인 넘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푸한 함수의 라인 넘버는, 첫 번째 라인은, 예, 호로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 라인은 뭐 이런 형식으로 라인 넘버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인 넘버를 알겠고, 저는 이두 번째 라인 이전에 브라우저한 코드를 넣고, 리턴 문, 직전에 브라우저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trace2라는 함수, 그 다음에, 코트, 브라우저 코드를, 넣어주시고, 이벨, 이프레션 형식으로, 코트로 둘러싼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어디에 브레이크 포인트 들어갈지, 리스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라인 정해드리고 에 보셨겠죠? 이제 풀한 함수를 트레이스를 하게 됩니다. 예.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 스텝은 두 번째 스텝인데 아마 두그 여기 이라인에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럼 넥스 그럼 이제 실제 요 라인은 요걸 이제 실행을 할 건지를 이제 물어볼 예 시킬 예정이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죠.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됐고 z 라는변수는존재를 하고요. 물론 X, Y도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위치는 요 라인에 있는 거죠. 요 라인에 있고 요걸 이제 실행할 이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요걸 건너뛰고,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걸었기 때문에, continue를 하니다 이제, 스텝 4로 4죠 이제, 요, 리턴문이 실행이 될 거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리턴문 되기 전에, 변수들을 한번 보게 보면, 뭐, x, y, z, 킥까지 다 존재하겠죠. 이제 진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Trace 예, 명령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명령어들을 예,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디버그 명령어 같은 것들을 예, 아니, 트레, 아니, 브라우저 어 명령어 같은 경우들을 예,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어느도 이제 그 트레이스 디버깅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 t 트레이스라는 명령인 해가지고 트레이스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풀하는 뭐, 함수를 작용을 니다뭐이 정도가 제가 이 거의 뭐 많은 내용이에요. 디버깅 아래서 에 디버그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기법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각각의 함수들은 세부적인 어떤 그 옵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번 디버깅, 그, 그 소개 학습이 여러분들 좀, 그, R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알티버깅에 예. 그 대한 어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